삼, 삼, 이, 일. 광주 장성 일대에서 의병 운동을 하시던 독립 공자고 전해산 선생님의 손자이신 전영봉이 참석하셨습니다. <웃음> 네, 경북 영천에서 의병 운동을 하시던 하시고 오걸을 치우신 독립 공자고 이승구 선생님의 외손자이신 양태훈님 참석하셨습니다. FIFA <웃음> U20 월드컵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 준우승을 달성하신 정정용님 선수가 셨습니다 <웃음> 한국 미술인 최초로 2017년 미국 경제 포부스 주관 2017, 3 0대 이하 영역이 있는 3 0회에정첨되신 서울시 홍보대사 김현정님 참답하셨습니다 사실 옛날에 그 신인 대표로 시가 되기 전에 이 과정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. 또 어, 이럴 때 어떤 과정 아,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 또 시민들도 어이 아, 공연을 존재인지 인식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니까리 김현정 씨도 공부를 해서 열심히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사 네, 분에 대 소개하겠습니다. 오늘 파정에 네. 참여하시는 분은 모두 14분이십니다. 아, 기존에 12분에서 예. 두 분이 늘어났어요. 30대 인야. 32 예술 분야에서 국내 순수 미술 작가 중최초로 중 선정된 서울시 공모대사 김현정님 오셨습니다. 예. 지금은 3 0대가 넘으셨죠? 예. 아, 예. <웃음> <웃음> 자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함께 만들어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일조에 함께 타주마시겠습니다 지금부터 1 0 0년의키어봤습니다 안들립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. 자, 가겠습니다. 대한민국 네. 만세! 만세! 만세! 대한민국 만세! 만세! 만세! 만세! 만세! 네, 만세! 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이 만세 소리가 자랑스러운 평화의 새 역사, 새로운 대한민국 1 0 0년을 만들어가는 데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. 사도에 참여하신 박원순 시장님과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사도 인사 분들과 이자리를 빛내주신 시민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이곳으로 제 78년 강복절 기념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히 돌아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